할줄 아는 거다 뺏겼어 어째로 들어가? 아 어, 여기 있다 어 여기 계단 있을 텐데 여기 있구나? 자 너네들한테 멋진 모습 보여줄게! 어나얘쓸줄 모르는데? 여기에 어 깨졌네? 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 너네들한테 멋진 모습 보여줄 거야. 어, 여기 들어가는 데가. 어, 없네? 어, 어, 어, 없네? Thank o u 아, 저거 방패 너무 사이야 저게 뭐야! 아, 저게 뭐야! 어! 내가 키를 못 먹었어. 어떻게 생각해? 승리 당해버렸는데, 오. 아니, 할수있 아니, 소리가 안 났잖아. 이거 뭐야! 얘를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키란 숫자가? 허허허. 허허허. 허허허. 허허허. 허허허. <웃음> 아니야. 에이, 아니야. Has a bomb. <웃음> <Last operator standing>. <웃음> <웃음> 아,,, 으리라업로잖아할시라는 업로드를 할수 있는 업로드를 할수 있는 업로드를 할수 a 는 업로드를 할수있라고 떴잖아. 할수 있는 업로드를 할수 어? 야 이건 인정해줘야지 아, 1킬 땄으니 대기를 못한다 어, 나이스 나이스